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이제는 정말 봄인가 봐요 모험가님 더 이상 추운 날씨에 손 시려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 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검은사 모바일도 더욱더 간편하게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검은사 모바일에 또 어떤 이벤트 소식이 찾아왔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모험을 떠나요 이벤트! 기간은 3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임무를 완료하시면 준비된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주변적 제압 만 회시 4세대 반려동물 상자 3개, 2만 회시 영양식 100개, 또 3만 회시 5세대 반려동물 상자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또이 매일 임무 완료를 20회 달성하시면 6세대 반려동물 상자 3개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20회 달성 임무는 이벤트 기간 중한 번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네, 두 번째 이벤트는 요 주간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 출석만 하셔도 자동으로 보상을 받는 이벤트죠.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리엘리에 파편, 5세대 반려동물 상자,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 광원석 파편, 심연 유물 상자, 경험치에 도움이 되는 음식 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7일차, 14일차에는 블랙펄 각각 200개, 300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모두 놓치지 마세요. 네, 세 번째 이벤트, 우두머리 토벌 의뢰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화면에 보이시는 임무를 완료하시면 보상을 얻게 되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하둠 우두머리 토벌 완료 100회씩, 혼돈의 결정 300개, 고대 석판 소모 2만 회씩, 미감정 문양 각인서 3개, 하둠토벌 완료 300회 시, 혼돈의 결정 700개, 고대 의석판 소모 5만 회 시, 고대 미감정 문양각 인서 1개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해당 임무는 이벤트 기간 중 1회만 달성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3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전해드린 이 이벤트 소식이 우리 모험가님들의 즐거운 검은사 모바일에 더욱더 보탬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